이번 정차은헤레온 문화 마을입니다. 다음은 영상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승객님, 장애인, 노약자, 임산부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의도가 Thank <laughs> you.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 그 중학생하고 어딘가나요? 카드를 대어 주십시오 네. 감사합니다